네 티켓 파도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내려주시고요 앞에서부터 제가 파도타기 시작하면 쭉 뒤까지 티켓을 들면서 파도를 타보겠습니다 자 파도타기 시작 함께 지르면서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감성 지르면서 뒤쪽까지 가고 있습니다 앞에분들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계속